안녕하세요 김은송입니다 자 오늘은 기타보기를 같이 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조금만 쳐볼게요 정말 조금만 연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연습하기에 앞서 먼저 조율을 하셔야 돼요저 방금 조율 했거든요 이런거 귀로 하시지 마시고 조율기 사용하셔서 정확한 음을 맞춰주시고 자 제가 좀 쳐볼게요 시작합니다 보시면은 5, 5, 7, 7, 5, 7, 5, 7에서 8 슬라이드 가고 5, 7 이렇게 되는거죠 자 한음을 눌렀는데 전체 스트로프를 해요 이런걸스칸크 주법으로 하거든요 자 7, 5번줄에서 7, 7번 플랫 누르고 이음 하고 다른 줄을 이렇게 뮤트하는 소리가 같이 나오죠 자 누르고 다른 손가락을 도와줘서 이렇게 뮤트를 하는 거죠 자오제 첫음이 오죠오를 누르고 5번 줄을 누르고 다른 손가락 자이 이 음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1번 손가락으로 5번 줄오 여기 5번 플래시거든요 보시죠 1,2,3,4,5 5번 플래 누르시고 머리로 1번 손가락으로 머리로 6번 줄을 이렇게 뮤트를 해요 뮤트됐죠? 갖다 대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5번 줄은 소리가 나고 나머지 뮤트를 해야 되겠죠. 4. 5. 아, 1 소리가 좀 나네. 이럴 때는 자, 손가락 떠서 그런 거요예 살짝 갖다 대요. 그러면 아유, 아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5번 줄의5 소리와 나머지 뮤트 소리가 이렇게 날수 있도록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처음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한번 가볼게요. 다시. 아, 처음 할때 업. 자 오른손 보세요 오른손 자 오른손 업스트로 크 처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7할때 다운 7 7 5 7 5 했죠? 7에서 8 슬라이드 자 7에서 8 슬라이드 할때 나머지 손가락 이렇게 뮤트를 도와줘요 야, 7에서 8 갔다가 오는 거죠 냐다 7에서 8 갔다가 오 그 다음 마디, 세 번째 마디. 75, 75, 75, 3. 77, 7. 아, 잘안 보이실까? 이렇게 하면 잘 보이나요? 7, 7, 7, 7, 5, 7, 5, 7, 5, 2, 3, 7, 5. 어, 안 보이네. 7에서 5, 슬라이드, 3, 풀링 했거든요? 이렇게 그냥, 그냥 슬라이드 하셔도 되는데, 전 이게 좋아서, 3, 3, 3일 때 이렇게. 그 뭐죠? 오른손 업스트로크. d 디0 0일 때는 다운 스트로크. 7 누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7, 7, 7, 5, 7, 5, d 디디 그, 그 다음 마디 한번 가볼게요. 7, 7, 5, 7, d로. 그 다음에, 7, 5, 7, 5, 7, 악보를 제가 링크할 수 있으면 링크해 드릴게요. 자, 근데 자, 오른손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른손 보이시죠? 오른손, 오른손 피크 잡으시고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 다운업.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거기 약간 셔플 느낌 주시면 좋아요. 기타 북이니까 다운업, 다운업. 그냥 이,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뉘앙스를 주기에 앞서 그냥 오른손, 왼손 좀밸런스 맞춰보는 연습을 해야 되니까 오른손은 다운업, 다운업. 그냥 스트레이트 각각 한번 쳐볼게요. 아이고 악보 때문에 안 보이네. 자 보이시죠? 다운업 다운업 오른손은 계속 이러고 있어요. 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무늪> 그렇죠? 요거, 오른손, 아, 이게 오른손이죠. 오른손, 왼손. 다 같이 해볼게요. 자, 같이 따라해보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5부터, 원, 둘, <목소리> 여기까지만 한번 쳐볼게요. 연습해보세요. 화이팅!